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장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꼭 우리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산다가 이민생활 오래 하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떠나게 되면 이제 장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까운 뭐 주워지워진턴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선산으로 모셔야 된다그래서 한국으로 가시는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의 죽음을 놓고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냥 출시의 이민길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 2 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열심히 살다가 127세가 돼서 이제 죽었는데 이 죽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를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할때 이제 이때 당시에 있었던 핵 족속들 가나안에 살때에 아브라함 자에 살았던 핵 족속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 가지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 묻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핵쪽속 사람들처럼 그렇게 묻을 수도 있지만 우리 고향은 갈대오로 그곳에 와서 묻어야 될까? 아니면 중간에 장사를 해서 제법 사람도 들 많이 안하고 땅도 사두고 재산도 거기다 놔둔 하란에 묻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땅 가나안에 내 안에 살아를 묻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날에 언약을 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노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대까지내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12장 초반에 나오는 가난안 땅을 주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구체적인 땅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을 한 평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긴 사는데 땅이 없는 겁니다. 덜컥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뭐냐 하면 어디에 묻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내게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살아가 죽었다는 것은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암시해요. 나도 죽어야 된다.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이 삶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사라를 내 고향 갈대올에다 묻으면 그 다음부터 이사의 삶은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막벨라 불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불을 사고 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에 대해서는 별로 여기를 쓸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의 끝이에요 근데 500년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막벨라굴이라는, 이 막벨라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부터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것이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풀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그곳, 사라가 묻혀있는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이삭의 죽음도 나오지만 이삭을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곱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애곱에서 오래 살다가 야곱도 죽게 됩니다. 그 야곱이 이런 이유를 합니다. 50장에 보면 12절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 부르네께서 밭을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산곳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 호상궁과 함께 애굽으로돌아갔다 이 애굽에서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상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이 애굽에서 그 상여를 메고 막벨라 불가지 가서 굳이 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아들 야곱의 일기까지 너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이곳, 너희 아버지가 묻혀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여기 떠나면 안 된다. 이 막걸라굴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50장에 요셉의 죽음이 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료 놓고 내 곱에 입관하였더라. 막벨라 불안한 거요 그런데 요셉이 부탁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곳을 떠날 때에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지다가 출굽기 13장의 모세가 출애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보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구를 산 것은 그냥 내 안에 사람을 묻기 위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내가 죽고 나의 자손들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자손들이 이 땅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느라고 막벨라구를 삽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골로 인하여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산던 이 막벨라 굴은 말 없는 설교였어요. 보여주는 설교였습니다. 후손들에게 계속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 이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붙드는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돼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풀이라는것 하나를 남기면서 그의 후손들이 죽어서 계속 그것에 묻히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보이는 설교를 보이지 않는 설교를 아브라함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얼마 전에 세계 각국에 죽음에 대한 장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추억하기 위해서 그의 유골을 가지고 뭘 만들냐고 초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빵빵 쏠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한대요.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유골을 갈아가지고 LP판을 만들어요. 투명하게. 그래가지고 그 유골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악이나 그분의 음성이나 이런 것을 그 에피판에 넣어가지고 돌리면 온 가족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는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골프채에다 유모를 집어넣더라고요. 칠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나왔어요. 아, 반갑더라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근데 필라델피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묘 앞에 보니까 이렇게 비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QR코드가 붙어있더라 QR코드 요즘은 안 써요. QR코드는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에이점 이렇게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전화기를탁 찍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탁 찍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다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무슨 뭐포인문을 하거나 뭐라거나 QR코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걸 탁 찍어요. 비행기에 찍어요. 그리고 탁 놓으면 예약했다 는게게 자자자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앞에 QR코드가 있어요. 그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QR 카드 딱 찍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어떻게 사셨다가 셨는가가쫙 컴퓨터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전화기에서. 야 이건 좋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죽으면 이렇게 설계했던 동영상, 뭐 이렇게 우리 가족들도 만들어으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목사가 할 일인가. 목사는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잖아요. 후손들에게 그거 남겨서 되는 문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열심히 들어라. 예배는 우리 후손들의 영적인 길이다. 그래서 예배 놓치면 안 된다. 저도 지금도 애들에게 계속 예배 드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십일조 잘하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평신도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을 생각해 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어요. 가르치는 예배드렸는데 지금도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는 것은 과연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했을 때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겨낸 것은 믿음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아브라함이 남겼던 믿음의 흔적처럼 음. 아버지, 엄마가 살면서 남겼던 믿음의 흔적,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면 어떤 일들이 저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저희 아버님을 늘 생각하네요. 아버님은 집에서 주무시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 바로 죄가 산이었어요. 그러면 저녁에 들어오셔가지고 담날아가지고 그냥 산도 올라가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시간에 대해서 내려오세요. 그게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무릎을 씁니다. 뭐 지금은 너무너무 편해요. 지금 한 20년 이쪽 와가지고는 이렇게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나. 저는 그렇게 편해요 편한데 어쩌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꿇는 이유가 뭐냐 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힘들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더라.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워줘야지 예배 열심히 들여라. 교회 재워라. 십일전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믿음의 흔적을 우리 자네들에게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요 저는 뭐 부흥에도 많이 다녀보지도 않고 또 여러 목사님잘 만나보지 않아서 이렇게 소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때늘 우리 아버님 생각밖에 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마마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철 목사님, 기도 제목이있다 뭐냐, 뭐, 뭐세요 그랬더니 어, 면허증이 끝났대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연세가 많으면 그냥 라이센스를 주는 게 아니고 꼭 퀘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고민이 되신 것같아데 전화 가 와가서 야 하늘님아서 왜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래. 그다음 죽는데. <웃음> 그래서 받았어요. 야, 그럼 98세세요. 1923년생이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지금도 언제고 매일 새벽기도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만 교회 온다던데 늘 박회장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 배우. 고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고 그런데 그 저희 버님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도 미국에 오신 지가 50년이 넘으셨어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400불짜리 노인파트에 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옷을 새 거를 입어보신 적이 없어요 다 5불에서 10불짜리 구디일 같은 데는 사세요 그리고 고쳐 입으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차도 새 차를 한번 사도일려는데 혼이 났어요. 안 된대요. 차도 새 차를 타고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보면 쓰시는 돈인들 50분 이상씩 돈을 쓰어요 궁금했어요. 왜? 어디다 돈을 쓰실까? 근데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집에 아파트에다가 차를 세워놓으시다가 아, 고아 그 집에 오기 전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저도 몇번 따라가 봤는데 한 4마일쯤 걸어주는 공원인데 홈리스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고 텐트를 쳐놓고 있는 홈니스 촌이에요. 그러면 뒤따라가다 보면 은 고개를 왜 들어가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따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5으을다 꺼내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세요. 제 아버님. 근데 그걸 지저스 빈님. 그거,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을 주고 오세요. 매일 그 일을 한 10명씩 얘기해요. 매일. 돈을 이렇게 쓰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을 그렇게 쓰세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1년에 한번 정도 2년에 한번 정도 꼭이보스토이나리에 살면서 할아버지씨도 꼭 들리도록 해요. 할아버지 일주일 동안 잠을 자면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신앙을가는고늘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제가 다음 다음 주에 제가 찾아뵙는데 가면 큰절을 해요. 올 때도 큰 소리.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냥 할아버지 나왔어가 아니에요. 그냥 큰 전을 하시고 사랑해 주신 감사하고 올때 할아버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건강하세요. 또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우리 딸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 생활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기 전요 아버지한테 그런 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할아버지한테 그걸 본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돈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4년 전에 결혼식을 할때축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나 결혼해야 되겠는데 근데 전 가슴이 철로 더라고요 뭐하든 돈이 있어야지 그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식을 할때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웃고 축이분내는거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미안한 얘긴데 아버지, 엄마, 오빠만 보고 저쪽 가족만 하고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덟 명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 비용이 있잖아요. 그돈꽤 돼요. 그럼 뭐할 거냐 했다. 성계비요 결혼식 비용을 성계비로 다 보냈어요. 그럼 2,000불 들어가서 결혼 했어요. 필라델피아대 목사님은 한분다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안 오셨어요. 우리 성년딸 결혼식 하는 거 돈 쓰는 법을 배우는 거인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 왔다 보스턴에 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지난 지 지난달을, 지, 지난 달 지난 사월 달이 우리 결혼 4주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왜그 얘기를 하냐 하더니 결혼 4주년인데 어떻게 뜯있게 이걸 보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할아버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을 뭘 했냐 하니까 돈은 뜯있게 쓰는 게 좋. 두 사람이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고기집 가서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0여 분을2 0 0불 나간단 말이에요. 그 신랑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 근처에는 홍서 30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날그 사람들을 섬긴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한줄알야 이렇게 키우는 거 신앙의 흔적은 교회 다니나 예배들이라가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흔적이구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저희 조카가 이번에 전화 왔어요. 그나마지저 이번에 이사해요. 이사는 이유가 뭐냐면 둘다 버컬릴라고 똑똑해한 아이들이에요. 대학을 다닐 때부터 기도 제목이 있대너 기도 제목 뭐냐니까 카메라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좋겠대뭐 하려고 성교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제가 주운 카메라 다 주워버렸어요. 내가 찍고 있는 거니까 선교제학생이 오신 적이 좋겠다. 그리고 가족이 모아서 배를 하나 사줬어요. 배를 그 사준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을, 얘들이 교회로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대학생인데 얘네들이 그 아이들을 다 태워가지고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 배를 산 거예요. 가족이 그 돈을 모아서 해줬어요. 얘가 이번에 전화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번에 버클리에서, 큰아버 그 버클리에서 이번에 에리조나를의사예요 또 연구주도 면에서가 왜 가냐고 랬더냐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한분로 이제 파송을 한대요.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섯 가지 오은 교회에서도 원하는데 자원할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제 한0일쯤내애 하나 났어요. 조카가 개를 데리고서 애리조나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개척교회하는 목사들기 위해서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예배 드려라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흔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남게 될 자녀들에게 살게 오신 하나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멋있게 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멋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늘 하는 이기는 로마서 1 4장1 8절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럼 로마서 1사장십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루 기쁘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을 쉽지 않아요. 이걸 목사들이 만들어야 된대요. 이걸 자녀들에게. 저는 사는 것을 엄청 조심해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배울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하루에 하루의 삶이 보여주는 설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 앞으로도 날이 많아요. 얼마든지 살수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닌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종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과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때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빌라풀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고 그 이후에 자손들이 그곳을 찾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흔적을 볼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흔적을 볼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